어느 시골 마을의 선술집에서 매일 저녁 한 손을 인형에 집어넣고 인형이 말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복화술사가 있었다. 이 복화술사는 선하고 순박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인형을 이용해서 주로 껄렁하고 꺼림직한 괴팍한 농담을 연기했는데 워낙 그 솜씨가 뛰어나서 단골들은 모두 그 복화술사의 공연을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다. 복화술사는 결코 공연을 많이 하거나 긴 앵콜 공연은 피했으며 오직 무대에 등장하는 동안 짧은 시간 동안만 신비롭도록 완벽한 복화술을 공연했고 공연이 끝나면 시골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인이 우연히 길을 지나다가 밤이 깊어서 시골 마을에서 하룻밤 자고 가려다가 그 선술집에서 한잔 목을 축이게 되었고 그곳에서 공연을 하는 복화술사를 보게 된다. 복화술사는 술집에 나타난 여인을 보았고 그는 한눈에 여인에게 반하고 말았다. 여인도 복화술사의 공연에 빠져들었고 이윽고 그녀는 보카술사를 사랑하게 된다. 여인은 보카술사를 운명의 남자라고 생각하고 일정을 취소하고 계속 시골 마을에 머물었다. 여인은 매일 저녁 선술집에서 보카술사에게 박수를 보냈고 무대 뒤로 다가가 보카술사에게 연기를 칭찬하고 짧게 몇 마디 나눈다. 보카술사는 상기된 얼굴로 따뜻하게 그녀를 대해주었다 그러기를 며칠째 여인은 용기를 내어 복화술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만날 것을 청한다 하지만 복화술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는 거절한다 여인은 절망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복화술사의 공연을 본다 여인은 그러면서 복화술사를 만나려고 했지만 복화술사는 아무런 설명 없이 여인에게 이곳을 떠나 목적지로 돌아가라고 말할 뿐이었다. 결국 여인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면서 깊은 밤 마을의 외딴 공터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여인은 초조해 한다. 과연 복화술사가 나타날까? 나타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내 보카술사가 여인 앞에 나타났다 그런데 보카술사는 여전히 인형과 함께 나타났다 여인은 자신과 만날 때에도 오직 보카술에만 열중인 보카술사에게 화를 낸다 보카술사는 고개를 떨구고 말이 없다 여인은 더욱 화가 나 포카술사의 인형을 붙잡고 찢어버리려고 했다. 그렇게 포카술사의 손에서 인형이 벗겨지자 그제서야 비밀이 드러났다. 포카술사는 샴 쌍둥이었던 것이다. 포카술사의 왼손 부분이 기괴하고 흉측하게 일그러진 작은 복화술사의 동생이었던 것이다 여인은 비명을 지르고 복화술사는 얼굴을 감싸 쥐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인형을 벗어던진 소인은 징그러운 미소로 낄낄거리면서 여인에게 소리쳤다 너는 복화술에 반했고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